아, 아카테마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, 네. 띵이 목요일에 나와 일요일에 염색앰프를 받지 않으면 마비노기를할 수가 없습니다 아, 한 시간마다 푸대메야 하는데 못해서 마손실 왔어요 아, 망했어요 이곳은 경기도에 있는 마창인생 아카테마씨의 집 오늘 아카테마씨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? 어, 아카테마씨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네. 아, 네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? 지금, 아, 지금 어, 코코 레벨업 좀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네. 아 <웃음> 저번에 왔을 때오빠는데 이거 네. 보니까 강아지랑 고양이도 같이 키우시네요? 아, 네. 저희 집 네. 고양이 구찌하고 여기 강아지 코코 네. 이렇게 두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아카테마 씨 오늘은 뭘 하실 건가요? 야, 오늘 강아지 산책시킬 겁니다 강아지 가지고 오세요? 고양이 가고 오세요? 강아지 아무래도 고양이 귀여운 것보다는 강아지 활발한 게더 좋은가봐요 아니요 강아지가 인벤토리가 더 넓습니다 인벤토리요? 아니, 고양이는 넓 수납이 너무 없어가지고 예, 강아지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미친놈 산책 준비를 마친 아카테마시 드디어 밖으로 나가려나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으로 뛰어가는 아카테마시 아, 지금 산책 가려는 거 아니었나요? 아 얘들도 중요한 동물이라 더 휴식을 시켜줘야 합니다 마비노기 펫들도요? 아 제가 키우는 동물이잖아요 마비노기 펫도 진심으로 키우는 아카테마시 어 됐다 얘들아 아빠 오프라인 펫좀 산책 키고 왔다 올게 잘했어 에휴 귀여운 것들 어휴 귀여운 것들 자꼭 가자 그렇지 가자 드디어 진짜 밖으로 나가는 아카테마 시한 창을 걸어 공원까지 가는데요. 오 사오 지금 뭐하세요? 아 고양이 인벤토리요? 네 고양이요? 네 고양이 여기 고양이 있잖아. 고양이 아직 야생 고양이 인벤토리 지금 되고 있는 거였어요? 고양이도 동물이기 때문에 인벤토리가 있습니다. 한4곱하기 오, 스무 칸쯤 돼 보이네요. 어? 오, 아, 어, 거기 뭐가 있나요? 어, 여기 거미 라고데사 패시 있네요. 네. 거미요? 네, 라고데사가66 정도 합니다. 네. 마창 인생인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인벤토리로 계산된다. 음, 46 산책을 오래 했는지 피곤해보이는 아카테마씨 어? 어, 그러시죠? 아 공복도가 떨어져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진짜? 고! 가방! 어우 그렇지 응. <웃음> 아 지금 걔 몸에서 지금 초콜릿 꺼낸 거예요 지금? 아.. 네.. 지금 공복도가 떨어져서 네, 인벤토리에 보관하고 있던 초콜릿 좀 꺼냈습니다 아 그럼 저도 좀 나와주세요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캠프쉐어링 해야 하니까요 캠프쉐어링? 음. 아 이게 캠프쉐어링이에요? 아 캠프쉐어링을 해야 음식 효율이 좀더 좋아집니다 <웃음> 여기서 앉으세요 네. 아니 왜 벤치에 안 앉고 왜 땅바닥에 앉으세요? 아 이렇게 앉아야 휴식 구랭크 자세가 보일 거 아닙니까 <웃음> 자세 하나 때문에 땅바닥에 앉는 그의 집념은 정말 마찬 그 자체였습니다 아 부족하네 아 잠시만요 여기 줄좀다아주세요예네 이렇게 <웃음> 어 어서? <너? 웃음> <웃음> 아흐아흐흐흐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흐왜 그러세요? 아, 흐흐흐흐흐 아, 콜렛만으로는 공복도가 부족해서 나무 열매 좀 딸려고 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어... 초콜렛 먹기 전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요 아 평소에 나무 열매가 두 개씩 나오는데 오늘은 좀잘 나오지 않네요 아! 지금 시간이 혹시 몇 시죠? 지금 오후 3시네요 산책 나온 지한 시간 반 정도? 아... 시간이 다 됐네요 가자 아니 저기, 아, 저기 저기요 저기요 아, 강아지를 왜 들고가세요 아 끌고가는 게더 편한 거 아니에요? 아펫 소환 시간이 다 돼서 소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데려가야죠